안녕하세요. 에너지안입니다 네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정말 간단하고 짧은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우리 라면으로 유명한 삼양 아시죠? 삼양에서 바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신제품이 라면이 아니라 과자라고 하는데요. 근데 이 과자가 신제품인데 또 한편으로 익숙하게도 해. 우리 삼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바로 불닭볶음면이죠? 이 불닭볶음면을 베이스로 한 과자가 출시됐다고 합니다. 바로 이름하에 불닭으로 딱 집게. 일명 불닭게라고 부르는데요. 이 패키지 자체만 봐도 되게 불닭스럽지 않으세요? 이 불닭볶음면과 너무 똑같아요 네. 여기 호치도 딱 있고, 호치도 이렇게 있고 음? 블랙 베이스에 빨간색 글씨체 딱딱 딱 패키지만 봐도 불닭스러워, 불닭스러워 한번 제가 이 불닭으로 딱 집게 불닭게를 한번 보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패키지를 보니까 이 호치가 집게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자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닭과 해산물의 맛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, 용량은 총7 0 g 이 용량은 70g이고,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오리지널 불닭 맛이래요. 약간 매콤, 불닭의 매콤한 맛과 해산물의 짭조름한 맛이 같이 설 섞여있을 것 같은데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! 음! 약간 매콤함에서 짭조름한 향이 나요. 음!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한번 이거를 접시에, 마르르르르르르르, 르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? 저는 약간 개모양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네모난 모양을 띄우고 있습니다 음. 한번 먹어볼게요 음! 저는 불닭을 베이스로 해서 되게 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맵지는 않아요 매콤한 정도고 그다음에 해산물의 짭조름함이 입안을 딱 치네요 근데 맨 처음에는 매콤함이 들어오고 그게 끝맛에는 짭조름함이 들어있어 음! 이거 보니까 이거는 뭐 커피나 탄산류나 그런 거랑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요거는 딱맥주안주요 요거. 우리 혼자 술 혼술할 때뭐 배달음식 사기에는 최소 주문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고 일단 음식 하기에는 귀찮고 할때 요거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매콤하기도 하고 짭조름하기도 해서 진짜 맥주 안주로 딱일 것 같아요 맥주 안주로 딱일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부모님도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 엄마는 너무 맵대요 근데 이렇게, 이렇게 매울 때는 어 여러분 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얘가 마요네즈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요네즈랑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마요네즈를 이렇게 딱 짜서 이 마요네즈, 음? 마요네즈를 한번 이렇게 딱 찍어서 음 역시 잘 어울려 음. 이거 맵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렇게 드셔도 될것 같아요. 나중에 찍어서. 바삭바삭한데, 이게 천장이, 입천장이 까질 듯한 바삭함이 아니라, 부드러우면서도 바삭바삭하고, 그 다음에 불닭의 그 매콤한 맛과, 해산물의 짭조름 맛. 이거 되게 괜찮다. 진짜 딱 맥주 안주. 과자 크기도 한 입으로 썩 들어갈 수 있어서, 부담스럽지 않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! 나 이렇게 치즈 많이 붙여있는 게 좋더라. 과자에 감칠맛이 살아 있어 요 삼스라 살아 있어. 음, 앉은 자리에서 순삭 가네. 약간 매콤하고 그 중독되는 그 불닭의 맛과 약간 짭조름해가지고 맵짠이 있거든 맵짠?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땡기는 맛이 같아요. 한번 열면 멈출 수 없는 그런 맛. 음. 어거 너무 맛있는데 매, 마요네즈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. 맵짠맵짠맵짠맵짠딱그 맛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불닭으로 딱 집게는요 혼술할 때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어.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음식 돈 나가잖아 비싸잖아 요즘 배달음식이 얼마나 비싸 배달료도 비싸고 배달음식 시켜먹기 부담스러울 때 그리고 집에서 음식하기 귀찮을 때 저같이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징어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과자 딱 열어가지고 마이너드,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마요네즈 딱 뿌려서 맥주 한잔딱 마시고 안주로 음. 간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웠고 짭짤한거 원하실 때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음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운 거못 드신 분들은 이거 맨 처음 드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침하십니다 안녕